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337개 또 다이아 모았어요 오늘 이거 한방에 다집립니다자 먼저 여기 스텝업 뽑기 보면 제 에이스가 떴어요 정상전쟁 에이스 떠서 일단 이 에이스를 뽑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카이도우 있어요 요 카이도우 까지 한방에 다 뽑는게 오늘 목표입니다 그래서 카이도우 안나오면 빅맘이라고 나오면 좋겠는데 자. 페일을 맞아서 다이아다 받고 그리고 에이스부터 지금부터 다 질러 보겠습니다 아, 그럼 가볼게요 스텝업으로 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스텝업으로자 그럼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하면서 다볼거예요자 쓰레기 또 쓰레기 자, 핵, 핵 쓰레기 자 쓰레기 괜찮아요 지금 첫번째쓰레이 괜찮아요 자, 하치 쓰레기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니코로빈 자 니코로빈 나왔고요 자 이거 없는 거예요 자, 괜찮고 자 제프 쓰레기 아, 또, 오 쓰레기. 자, 이거는 니코로빈으로 끝날 것 같아요. 자, 거기 쓰레기. 자, 이거, 이거 또있어 쓰레기, 쓰레기. 아이디다 쓰레기. 자, 여기서 니코로빈 건졌어요 자, 니코로빈 건졌고 자, 스텝프로 바로 갑니다. 자, 일단 이거. 다음 스고프 자, 스텝프로 바로 갑니다, 이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에이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에이스가 나와야 돼요. 다시기 쓰레기. 아, 펭핑크 쓰레기. 이제부터 조금 초도해지는 거예요. 하시기 쓰레기. 아, 다들 좀 쓰레기. 아, 나와야 되는데. 어 쓰레기만 나오고 있는데.. 계속 쓰레기만 나오는데.. 쓰레기.. 어 쓰레기.. 안 돼.. 쓰레기 안 돼.. 아.. 나미가 나왔어.. 에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미가 나왔네요.. 그래이제 람이 키우는 게 있어서. 진급이 올랐습니다. 레벨 80까지 올릴 수 있어요. 아. 자, 한번더 해보고, 에이스 포켓 한번더 해보고, 이제부터는 다 카이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 한번더 해볼게요. 아. 자, 가겠습니다. 스텝 3. 자 아, 바로 갑니다 와 이렇게 150개 제가 보일 처음입니다 자 쓰레기 또 쓰레기 여기도 쓰레기 아부르기 나오네 지금 부르기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아 에이스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야 이거 아쓰레기 연속 아 나는 에이스가 필요하단 말이야 니콜빙아 계속 쓰레기만 나와요 지금 좋지 않습니다 아 쓰레기만 나오고 있어요 쓰레기만 지금 아이아 지금 150개째 버리고 있습니다 아 안나왔어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조 나왔는데 지금부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제 180개 남았는데 카이도를 뽑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카이도가 더 높은데 네번째질르면 나올까요? 자 여러분, 분량을 위해서 한번더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4에요 스텝4 보이시죠 스텝4 자, 여기서 좀더 보면 뽑기에서 스텝업 뽑기에 제 3단계까지 한거예요 지금 4단계 5단계까지 가면 신규 캐릭터 한명 확정이네 그럼 에이스가 무조건 나오는 건가 아 여러분 그럼 4단계 가고 있습니다 4단계 자 갑니다 갑니다 아 요번에 에이스 뽑아야 카이로 뽑습니다. 자, 갑니다. 자, 쓰레기. 자, 1 1번이랑 한번. 오! 잠깐! 아, 왜손나왔어 와. 와! 아, 어떡하냐. 지금 뭔가? 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아, 루피 같은데. 아, 좋지 않습니까? 아, 기분 안 좋아졌어. 쓰레기. 아, 이 더워지네. 또 쓰레기. 또 쓰레기. 또 쓰레기. 또 쓰레기. 또 쓰레기. 또 쓰레기. 또 쓰레기. 아, 에이스 안 나올 것같아 뭔가... 오! 아... 근데 확실히 스텝업 단계를 올리니까 잘 나오긴 하는데 아, 원하는 캐릭터가 안나오자까 생각합니다. 등급이 올라갑니다 프랑키 80자 여러분 지금 제가 130개가 나왔는데 130개가 남았는데 여기 5회차에 쓸까요? 에이스 받으려고 250개를 쓸까요? 아니면은 카이로로 갈까요? 아카이로가더 좋은데 여러분, 어쨌든, 칼을 들었으니 몰라도 쏠겠습니다. 에이스. 제가 5단계에서는 무조건 나온 것 같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등장 확률 한번 보겠습니다. 등장 확률에 에이스밖에 없고. 이런 아, 데도 다 나왔잖아요. 자, 그냥 하겠습니다. 신규 캐릭터 받으려고. 에이스 받겠습니다. 가자. 하, 익라하다 이걸 결국 내가 5단계까지 다 하고 있는 거 쓰레기 다이어 아, 150개 예, 쓰레기만 곤란하고 있어 아 쓰레기 또 쓰레기 자 에이스를 주셔야 되는데 이제 안 주네 왜안 주지? 에이스를 줘야지 왜 그래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에이스를 안 주는 거야 어 이상해 에이스를 안줘 오우씨! 이제 줘야지. 오우씨, 이상해, 이상해. 한열건번 뽑은 것 같은데? 오우씨, 왜 이러지? 내가... 아! 아, 여러분, 나왔습니다. 드디어 에이스가 나왔어요. 에이스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다이어 250개 쓴 거예요, 지금. 오우씨! 250개 썼어 이게 정상 결전이라 이게 기술이 좋거든요. 아 마지막에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해서 에이스를 얻었습니다. 에이스를 격이 얻었어요. 이 에이스로 지금 바로 플레이합니다. 1대1 서바이벌에서 에이스 날리는 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남은 80개 이걸 한번 카이도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그래서 서바이벌 들어가서. 에이 갑니다 아 간지납니다 굉장히 간지나고 좋고 아 속도 좋고 와한 방에 다 그냥 나 떨어집니다 그냥. 아 확실히 액션이 좋아요 이거 키울만 할수 뭐야 이거 와와 이거 와 이거 이거 진짜 야, 이거 타격감 있고 아주 좋아요, 에이스, 이거. 오, 오, 오. 확실히 다른 것보다, 사, 일반 사보보다도 훨씬 나은 것 같아. 오, 오, 오. 아, 좋습니다. 속도도 좋고. 저 원피스에서 에이스 주워들 부활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아 코비 잡고. 아. 자 거기 나오면 기술 한번 시전하겠습니다. 거기 나오면 샤크스 나왔고. 아. 자. 자, 보고 계시죠,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 나오면. 저거 대염이자 저거 한번 쓰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분이 있으니까 화면 액션감이 엄청 좋아요. 얘가 좋죠? 아, 아, 얘 내가 몸 빵이 좋죠아잘 하자. 아, 안 죽어요. 몸빵이 좋아서 잘안 죽어요. 자 아, 이제 버기 나옵니다. 이제 얘네 잡으면 아, 확실히 아예 캐릭터 자체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최기단계가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날립니다. 이거 자, 여러분 아 이거지 저 이거 하려고 에이스 뽑은거에요. 대형전는 안되냐고요. 다시 한번 기술수 아 좋아요. 쭉쭉 감니다 오마가 오야지로 는다고 오... 오야. 거이거딱 40명만 썼고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데 다른 별 레고 캐릭터보다 훨씬 좋게 나와서 다른 일대는 서바이벌 보다 다른 캐릭터보다 확실히 오래가나 장고 이런 거두 명이 여도안 아론 쪽에서 죽을것 같아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좋았어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지 한번 보고, 어, 24까지 한번 올라가면 할만할 것 같아요. 자, 에이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이스 영상. 에이스 굉장히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걸로 카이도 할 건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에이스를 뽑은 깊은 선수를 알려드리면서,